조금 있으면 할로윈이잖아요 보통 할로윈 메이크업이라고 하면 너무 과하거나 따라하기 부담스러운 메이크업 튜토리얼이 많은 것 같은데 할로윈 분위기를 낼수 있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할로윈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밝은 컬러인 퀸미 파운데이션 110호를 사용할게요 전체적으로 엄청 매트하고 창백하고 그렇게 할거예요 피부에 적당량 올려주고 이 클리어 퍼프에 미스트를 붙여서 잘 펴발라 줄게요 이 영상이 원래 할로윈날 준비하는 겟레디움미로 찍으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할로윈 당일에 겟레디움미를 찍으면 편집하고 막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다 지날 때 올리게 될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할로윈에 할로윈 페스티벌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날 할 메이크업을 미리 해보는 겟레디미를 찍게 됐습니다. 이 파운데이션 퍼프가 진짜 좋아요. 저도 막 유튜브 보면서 다른 유튜버분들이 엄청 많이 쓰시길래 샀는데 처음에는 막 뭐가 그렇게 좋은거지? 이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막 물이나 미스트를 막 묻혀서 발라주면 제가 건성이라서 이렇게 막코 옆이랑 이런데 파운데이션 올리면 각질이 진짜 심하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퍼프로 바르면 확실히 그런 것도 덜하고 대신 되게 얇게 여러 번 이렇게 올려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할로윈 메이크업이 약간 시체 같고 창백한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광이 막 돌고 약간 글로시해 보이고 이러면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은 되게 매트하고 파삭파삭한 그런 느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엄청 밝은 컨실러 사용해서 여기 다크서클이랑 주름진 곳 그리고 꺼진 부분에 올려줄게요. 제가 기념일 막 특별한 날? 명절? 막 그런 날들 중에서는 할로윈에서 제일 좋아하거든요 막 거의 매년 할로윈마다 되게 막 기대를 하고 이태원도 가고 막 이랬는데 이태원을 가면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많은 데 가는 걸 진짜 싫어해요 되게 자주 매년 갔던 것 같은데 갈 때마다 내 의지로 움직이는 건지 사람들이 밀어서 움직이는 건지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를 가지? 고민을 하다가 요즘엔 할로윈 막 페스티벌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제 브이로그에 되게 자주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찾아봤는데 할로윈 막 패션 페스티벌이라고 막 패션쇼도 하고 팝업스토어 열어서 제품을 막살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브랜드가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도 있었고 무엇보다 가수들이 와서 공연도 하는데 제가 여자 아이돌들을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미랑 나온다고 해서 친구들이랑 가기로 했습니다 눈썹은 이 에뛰드하우스 진저 밀크티 정말 자주 써서 이렇게 나갔어요 에뛰드하우스는 왜 이렇게 내구성이 안 좋을까요? 아 그리고 제가 노즈 쉐딩할 때 쓰는 브러쉬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다이소 제품이에요. 그 3,000원짜리 검정색깔 통에 이런 게 여러 개 들어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있 되게 이런 빳빳한 브러쉬입니다. 창백한 느낌을 내야 되니까 옛날에 이런 회색 채도우로 눈썹을 가이드를 먼저 잡을게요. 그리고 제가 막 이태원 간 이유였던 여러 사람들의 코스튬? 볼수 있는 장점도 있고 막 포토존이 돼있어가지고 할로윈 느낌을 내면서 친구들이랑 사진도 찍고 그러기에 좋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옛날에 엄청 어릴 때는 남자 연예인분들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나이가 조금 들어갈수록 아이돌분들, 여자 연예인분들한테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채워주고 그대로 코 쉐딩까지 해줄게요. 좀 여기를 깊게 잡아줄 거예요. 제가 운동할 때 엄청 많이 보거든요. 음악방송을. 근데 여자 아이돌 무대만 봐요. 대부분 저보다 어리잖아요. 저보다 어리고 그런 여자분들이 열심히 막빵긋빵구웃으면서그막 무대를 보면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아해요. 제가 코 쉐딩 맨날 하는 방법은 이렇게 코 볼에 이런 식으로 V자 를 그어준 다음에 살살 풀어주는 편이에요. 제가 콧볼이 옆에서 봤을 때는 뾰족한데 가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동글동글한 그런 콧볼이라서 이런 부분을 조금 얄쌍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 정도로 해주고 눈썹을 조금 이 아이돌 브로우 케이크로 모양을 잡아줄게요. 눈화장이랑 다른 데 포인트를 많이 줄 거기 때문에 눈썹은 조금 자연스럽게 연하게 그려줄 거예요. 진저 밀크티랑 되게 비슷하면서도 조금 연한 컬러예요. 이걸로 원래 갈색 섀도우로 많이 하는데 오늘은 할로윈 메이크업이니까 뭔가 더 창백하고 아파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광대 쪽에 조금 과하게 넣어주고 도 이제 이렇게 할로윈이 지나가면은 이제 11월이잖아요. 아,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딱 유튜브를 시작한 게 작년 11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됐네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올해. 호러 핑크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컬러로 조금 넓게 평소에 칠하는 아이홀보다 과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애교살까지 약간 다크스쿨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언더에도 넓게 발라주시면 돼요. 이 이니스프리 제주 컬러피커 보랏빛 섀도우로 쌍꺼풀 라인이랑 언더에 발라주세요. 이 조금 더 짙은 컬러로 눈 앞머리랑 뭔가 약간 눈탱이, 밤탱이 된 느낌이긴 하지만 글니터 올리고 나중에 되면 좋아집니다. 뷰러를 꼼꼼히 해주시고 이렇게 바짝 올려주시고 똑같은 제주 피커 라인 특히니 꼼꼼 카라를 사용할 건데 이게 저번에 옛날에 보고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근데 요새 생각이 나가지고 써봤는데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되게 믿음직스럽지 않게 생긴 이런 모양이잖아요. 너무 얇은? 그래서 막 컬링도 잘안될것 같은데 엄청 잘 되고 뭉치지도 않고 보이시나요? 언더 마스카라도 엄청 잘 됩니다. 제가 언더 속눈썹이 되게 위로 이렇게 나 있는 형태라 마스카라 하기가 되게 어렵고 티도 잘안 나는데 이 제품으로 하면 그나마 좀 간조가 되더라고요. 더샘 마이라이너 잘 쓰고 있는 아이라이너입니다. 엄청 얇게 그려지는데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 이런 펜슬 타입의 아이라이너는 쓰다가 좀안 쓰면 굳어가지고 잘안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오래 쳐봐 봐도 부드럽게 발리고 이렇게 눈을 떴을 때이 앞이 조금 트여 보일 수 있게 앞은 둥글게 그려주시고 중앙은 거의 안 그리고 끝도 두껍게 원래 아이라인을 올려서 그리는 편이 아닌데 오늘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펜슬 아이라이너로 대충 가이드를 그려준 다음에 붓펜 아이라이너로 깔끔하게 따주는 편이에요. 얼마 전에 산워터풀펜 라이너인데 정말 좋아요. 이런 붓펜 아이라이너는 새는 게 너무 싫잖아요. 근데 새는 것도 없고 발색도 한 번에 너무 잘 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빼주시고 앞머리도 트여 보일 수 있게 앞부분도 이렇게 살짝 그려줬어요 최 속눈썹 오늘은 전체를 붙일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조금 이렇게 각도를 내려서 붙이는 편인데 오늘은 완전 위로 이렇게 붙여줄거예요 눈꼬리 그려준 부분에 맞춰서 이 속눈썹이 길이가 짧아가지고 딱 0공 끝까지밖에 안 오거든요. 그다음에 각도를 조금 위로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 언더가 살짝 심심하죠? 눈꼬리 쪽에 음영을 줬던 컬러로 끝 쪽에 맞춰서 이 앞쪽까지 음영감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에 더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에 이미 음영을 다 깊게 줘버리면 나중에 아이라인 그린 모양이랑 되게 떠버릴 수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처음에는 살짝 연하게 했다가 마지막쯤에 조금씩 터 칠을 해주는 게 자연스럽더라고요. 아이돌 언더래쉬 4호를 마디마디 잘라서 눈 중앙이랑 눈 끝부분에 조금 제눈 점막보다 아래에 붙여줬어요. 구색 펜슬로 점막 밑부분을다 메꿔줄겁니다. 흰자가 좀잘 보이게 언더래쉬 붙여준 부분까지만 이렇게 해주시고 마스카라로 한번 잘 원래 속눈썹이랑 이런 느낌으로 블랙 루즈 글리터 이런 느낌의 되게 굵은 펄이에요. 핑크 은색 펄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막 사람이 많이 모이고 특별한 날엔 글리터가 빠질 수가 없죠? 눈 중앙이랑 눈 앞머리에도 아이메이크업은 이런 느낌으로 해줬고 이제 블러셔를 해줘야겠죠? 삐아 쉐이드 섀도우? 할로윈이니까 약간 투표적인? 그런 느낌이 나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눈 가까이 이렇게 발라줄게요. 그러면 뭔가 약간 아파 보이고 시체 같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할로윈이 끝나면 진짜 올해는 거의 다간 느낌이 들것 같아요. 11월, 12월은 진짜 순삭이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술취한 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 월말 되면은 되게 우울해지는 그런 타입이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막, 아 내가 뭘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올해는 정말 저한테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변화도 너무 많이 생기고 졸업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제가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변화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입술 색을 한번 죽여줄게요 뭔가 순식간에 어른이 된 느낌이 들었어요 씀씀이도 달라지고 제가 막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 때보다는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니까 아직 학생이거나 출발 안한 친구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제가 많이 사주게 되더라고요. 그런 기쁨이 생긴 것 같아요. 뭔가 해줄 수 있는? 되게 학생일 때는 받는 게더 많았는데 이제는 제가 뭘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된게 그게 변화가 크더라고요. 너무 무섭다. 립은 스팀 브랜드 페이스티츄 hey 에디션 이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 이게 아직 출시가 안된 제품인데 정말 너무 예쁩니다. 저는 일하다가 마팅을 한적 있는데 그때 선물로 주셨는데 이렇게 그라데이션해서 바르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매트립인데도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 펄레 패키지로 나와가지고 립스틱에서 초콜릿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입술 안쪽에만 잘라주신 다음에 손으로 살살 풀어줍니다. 보시면 이렇게 각질 부각도 많이 안 되는 편이에요. 제가 외트립을 바르면 각질이 있어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립밤을 항상 바르는데 이거는 안 그래도 돼서 좋았어요. 아렛니스는 이렇게 입에가 조금 남게 예쁘지 않나요? 갑자기 조명이 꺼져가지고 그 사이에 옷이랑 머리를 살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 딥한 버건디 컬러의 립으로 이런 립 브러쉬에 살짝 입술 안쪽에 조금 진하게 발라줄게요. 그래서 약간 한 해를 돌아 봤을 때 올해는 정말 제가 봐도 열심히 살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회사도 다니고 주말에 쉬는 날에는 편집하고 진짜 조금 뿌듯한 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식스틴 브랜드 모찌 팩트! 진짜 너무 좋아요 오늘 뭔가 식스틴 브랜드 제품을 많이 쓰는데 광고는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쏙쏙 들어가는 말랑말랑한 제형이에요 제가 원래 하이라이터를 가루 날리는 거랑 건조한 것 때문에 잘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고체가 아니라서 그런 게 없어서 좋더라고요. 근데 좀 많이 발라야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형이 되게 특이해서 잘안 묻어나요. 광대 부분이랑 턱밑 이마 이렇게 올려주시면 은은한 광이 납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한살한살 한살 나이를 먹는 게 되게 두려웠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이만 먹는 것 같아서 올해를 보면서 아, 이렇게만 하면 나이 먹는 게 정말 재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올해 저보다 내년에 제가 더 궁금하고 기대가 되고 이렇게 열심히 살면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있겠지? 더 여유있어진 때가 되겠지? 약간 저답지 않게 <웃음> 긍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할로윈이니까 약간 상처 이런 거 그려주면 재밌을 것 같아서 아까 베이스로 깔아뒀던 이 섀도우로 이렇게 코 옆에 이런식으로 살짝 깔아주시고 아이 안쪽에 발랐던 립을 살짝 발라줄게요 너무 무서운가 여기도 하나 넣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면 이런 조금 더 짙은 섀도우로 음영감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할로윈에 따라하기 좋은 글린 핑크 호러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할로윈에 하기 좋으면서도 너무 무섭거나 과하지 않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해봤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할로윈 재미있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